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앱을 활용을 하세요. 식품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검색했을 때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이 전체 50% 개. 이 69개 법령이 검색이 되었는데 자, 어떤 법령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나오면 그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세트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다음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그다음 뭐 직제에 관한 법 있고,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여기에 예 라고 나오는 법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 예정인 법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특별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법, 그러는 것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가장 첫번째 적용이 되고, 일반 법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그 다음에 시행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다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다음 식품산업진흥법, 그다음 식품안전기본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법들이 상당히 많죠. 그다음 가장 기본적인 식품 관련한 기본적인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 부분, 우리가 상세하게 한 문항, 한 조항, 조항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자, 이런 규칙. 그 다음,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지능법. 그 다음, 식품의약품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시험 검사하는 여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보시고, 뭐 국가시험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 우연히 맞출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국가시험에 문제를 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아주 세부적인 <웃음> 내용을 물어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은 그걸 어떻게 뭐, 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 그죠? 낼 수도 있다. 그냥 세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한 번, 두번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하자. 그 다음, 친환경 농,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어, 이런 법도 있는지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법이죠. 그 다음,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HACCP, 그러는 식품 안전관리, 그, 인정을 해준 인정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정원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총 69개의 법, 령들이 식품을 서치했을 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은이 중에서 우리가 식품 그러니까 아 이상하다. 국민 어떤 영양이나 건강에 관련해서 자, 영양에 관련된 법령이 뭐가 있느냐? 국민 영양 관리법입니다. 앞쪽에 우리가 식품으로 서치했을 때안 나타났죠. 국민 영양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영양사 면허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국민영양관리법 그 다음 건강에 관한 건강 뭐 국민 건강에 관한 범, 법률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규칙.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가시험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앱을 활용을 한다면 아주 좋겠다. 맞죠? 그래서 식품 서치했는 이법 중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이법그 다음 식품위생 아니고 그냥 위생이라고만 서치해보자. 서치하면은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등, 뭐, 위생용품관리법. 자, 이런 법령들이 나타나죠. 축산물위생관리법. 실제로 우리 식품, 바로 식재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위생사가, 위생사에 대한 면허, 면허가 기록되어 있는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위생사, 영양사 부분을 하려고 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법령을 어떻게 다볼 것이냐? 다는 못 보지. 중요한 부분은 봐야 되겠다. 자, 그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이다. 자, 식품위생의 식품위생법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은 자예되 있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시행될 예정 언제 시행되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시행일자 2022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인 법입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2022년 12월 7일입니까? 국가고시 시험인데 12월 11일 시행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야단나겠죠. 여기에서는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2년 7월 28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자, 이 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면은 올해 12월에 시험 문제는 이 법에서는 나올 수, 나올 수밖에 뿐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자, 법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자, 이게 뭐냐?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한번 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자, 식품위생법 열었습니다. 자, 열었는데, 자, 잠깐, 여기서. 템포를